남들은 얼어 죽는다 하지만 절대로 안 얼어 죽습니다. 물이 많아야 안 얼어 죽습니다. 입술여 8개밖에 안 됐는데, <웃음> 알이 주먹만 하면, 주먹만 해 <웃음> 야, 오늘이 5월 13일입니다. 6월 아니에요. 5월 13일, 5월 13일. <웃음> 양파 모종. 모종. 네, 양파 모종이 50% 차지합니다. 야, 대단하네. 양파 네. 모종이 50%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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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중호우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언제든지 줄수 있지만 한번 밭에 고인물은 빼낼 수가 없거든요. 양파모종. 모종. 네, 양파모종이 50% 차지합니다. 야, 대단하네. 양파모종이 네. 50%. 처음 정식을 할때 유치원생을 심을 것이냐. 네. 초등학생, 중학생을 심을 것이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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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좋은 비료, 뭐, SM팜을 주든, 뭐, 아무리 좋은 수입 비료를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. 아, 그 pH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? 어, 저희는 항상 뭐, 칼슘이라든지, 유황이라든지,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산도 측정을 해서 높이고, 낮추고, 조정을 합니다.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준비하는 게 많고요. <웃음> <맞습니다. 웃음> 네? 수확을 하고, 농경지가 밭이 비어 있을 때, 어, 위에 흙을 한 15cm에서 한 20cm 걷어내고 어, 흙을 걷어내요? 이걸 다. 아니 아니 그렇게위에 흙을 걷어내고 작물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 땅을 봉투에 수집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가면 어, 이렇게 pH 산도 측정을 해 줍니다 제가 밭농사 짓고 처음 한 15년 전에 했었을 때는 어느 밭이든 pH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. 자리랑 또저기 뒷자리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양분 공급이 한 10% 차지하죠 10%? 네 10%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빠져도 야, 야. 요만큼 부족해도 많은 차이가 나네요 이제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이제 속도가 쳐지는 거죠 뭐 슈퍼츄비 연면 살포 하시려면은 지금 상태 이 정도 되시면 한 2kg 500백으로 한 2kg 정도 사용하셔서 연면 살포 해주시면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네야 이제, 이제 양파 수확할 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?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지금 양파들이 술에서 눕고 있어요? 있어요? 식사 네.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. 상태가 어떻습니까? 음... 올해 겨울 가뭄 때문에 처음에 조금 저희는 항상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뭐한 10일까지 심었거든요 네.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었 그래도 잘 성장해주고 물관리를 해주니까 성장이 뭐 만족할 정도로 잘큰것 같습니다 음. 우와 다아 컸는데? 아직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말해? 날짜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사이즈가 에버 굵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입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? 여덟 개인가요? 여덟 개네요. 입수 여덟 개밖에 안 됐는데. 알이. <웃음> 주먹만 하요 <하네>, 주먹만 해. <웃음> 야, 오늘이 5월 13일입니다. 6월 아니에요. 5월 13일입니다. 5월 1 3일 5월 13일에 지금 양파가 읽히시잘 컸습니다. 잘된 곳은 보통 입수가 보면. 뭐, 11개, 12개까지도 지금 보통 나 있는 곳이 있거든요. 네, 네. 그런데 저희는 뭐, 항상 그분들보다 한 달. 늦어요. <웃음> 한달 늦게. 슈퍼농은 많이 늦죠. 예, 단무지뭐 네. 수확하고, 뭐, 이런 배추, 콩 같은 작물들을 수확하고, 항상 조금 늦게 그, 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, 입수가 늘어날 시간이 없습니다. 뿌리도, 예, 네. 참 실하네요. <웃음> 네? 뿌리도 실하고. 한참 양분 지금 흡수하면서, 잎 자체가 두껍고, 줄기 마디 절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, 이제, 이제, 입과 줄기의 양분들이 양파 키우는 곳으로 이제 다 이동이 되겠죠. 아... 이제, 눕기 시작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최소 50% 이상은 더 커지죠. 아, 이거보다 두배 가라진다? 이만, 이마, 이만큼 해준다? 그렇죠. 아... 사이즈가 지금 이제 아직 모양이 안 자리를 안 잡고 있는데, 이제 구가 형성되면서 모양이 어... 딱 형성이 될 겁니다. 야, 그 수확하는 날? 다시 와서. 네. <웃음> 그 수확할 때 되면은 저희 또 이거 농 <웃음> 예. 농촌 알바 팀들이 오기 때문에 예. 또 이걸 수확하니까 그때 예.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도 여기도 SM 팜하고 추비가들어하지않나요뭐 추비가 저희 전작물 다 밑비료는 이제 코팅 완전성된 SM 팜 사용하고 주비는 어 이제 슈퍼 추비를 사용을 많이 했죠. 어. 지금부터, 지금부터 뭘, 뭘 관리해야 됩니까? 됩니까? 어,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양파들이 이제 서서히 눕기 시작하거든요. 지금부터 했었을 때 이제, 어, 기력이 떨어집니다.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, 어, 양파가 쓰러지기 전에 양분 관리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좀잘 먹여놓은 애들은, 어, 병에 안 걸리고 잘 버티겠죠. 근데 사람도 잘못 먹고 허약하면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지금은 뭐 크게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녹임병이라든지 병도 조금 덜할 거거든요. 어, 미리 사전에 쓰러지기 전에 그래도 최소 방제를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더 하시고 이제 물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. 음. 네. Here we go!